2티어인지 3티어 새로 사서 플레이 중이에요 이번에 아시아 서버에서 듀오분을 만났는데 이번에 한국, 한국분을 만났습니다 <웃음> 한국분 맞는지 모르겠는데 있다, 저있 는데, 아, 어쩌지 살려 드려야 되 는데, 어디 있 거든. 여섯 다 이거 써야겠다. 아, 어, 노! 다른 데더 있어? 더 있어 쓰면야겠다. <웃음> 아, 샥 우측 북쪽에 하나 더 있고, 아, 큰일났다. 살렸나 본데, 아, 위없지. 좀 부시고 있네. 잡았나? 아, 맞찾고 원샷. 빨리 살리자 나도 위험해 <웃음> 와우 <웃음> 와우가 아니에요 지금 있을수도 있어요 빨리 숨어요 <웃음> 두놈일텐데 한놈이 안보이네 요 이거 저, 저기 저, 쪽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여기. 아, 수, 아 <웃음> 저, 저, 저, 저, 아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절로 도망갔지. 아 진짜. 잡았나? 만 나봐, 아 <웃음> 힘들다. 그냥 나가야겠다. 힘 들어, 힘 들어. 이거 단서 찾다가, 우리가, 다 뒤지 겠어. 이거. 이렇게 붙어다니면 안 된다고. 기본기가 안돼 있는 사람이야. 아, 보고 계십니까, 혹시? <웃음> 기본기가 안돼 있어, 당신은. 근접 공격을 해버리면은 소리가 발각이 된다고. 어떻게네? 와안 안 넘어가죠 이거 <웃음> 이걸로 없애진지는 <못> 처음 알았네. <웃음> 흠. 아 이럴 때한국인인데도 얘기를 해주시 해주, 해줄까 말까 이거 너무 고민이 돼. <웃음> 말하다가 위치 다 발각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답답해. 저런 건 스스로 터득해야 이제 있는 재미도 있고 너무 뭐라 그러면 훈수 훈수 뜨는 거 같아가지고 또 뭐라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일단 이렇게 막 붙어다니면 안되고 한명 1 5 m 이동한 다음에 D 봐주면서 커버해주고 한명 가면은 그니까 러 A랑 B가 있으면은 A 먼저 1 5 m 앞으로 전진하고 B가 있는 방향으로 A가 d 를 봐주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평행으로 뒷공무늬를 바로 쫓아가는게 아니고 에? 또 앞을 봐주면서 가면서 A는 그 와중에 또 d 를 봐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네. 게임특석사 어, 빨리빨리 이동해야되기 때문에 그런걸 다 제쳐두고라도 얘를 잡을때는 이 스롱잉 나이프를 써야돼요 이거 아 하나도 못 맞추네 <웃음> 그나마 나은게 저거 저거 크로스볼을 갖고있다는 것인데 저분이 답답해 암튼 답답함 스트레스를 할거면은 제대로 숙제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숙제를 못하고 있어 저쪽으로 가면 바로 있네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요 앞에 있는 단서같은 것도 함부로 가서는 안되죠 여기 숨어있을 수도 있고 단서 근처에 일부러 숨어서 버티는 애들이 있어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<웃음> 아이왜래 이거 돼지가 뭐 있네 저거 저거는 뭐, 까마귀도 있고 뭐 장가야 니네 그냥 다른데 저로 가야겠다 그래. 단서가 다행히 두개 있네.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데. 가끔씩 여기 숨어있을 때가 있어요. 이거, 이게 왜안 맞아? 아니! 아 <웃음> 내가 못했다. 그래. 내가 못했어, 이거. 얘기를 해놓고, 아이고!